안녕하세요. 권프로 다육이에요. 상남자는 펑개맨. 씩씩하게 뛰고 놀고 신나게 먹고 즐기고 이제 다육이 농장으로요. 슈퍼클론 14,000원 론 에반스 1,400원 7,000원 TM 로얄 에보니 만천이백원 당인금 구천팔백원 오천육백원 한스에보니 쿠 오션 9,8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11,200원 루밍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다양한 창종류와 국민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 도매점에 들어옵니다 신상 다육이 도착하는 날 10월 30일 오후 3시 골드스톤 만 500원 러우 로우, 묵은둥이 러우도 이쁘지만 이렇게 귀여운 국민 다육이 러우 1,400원 크리스마스 1,400원 이렇게 1,400원 주고 샀는데 벌써 중품 정도 됐어요 금세 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유해니 진주 1,400원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붉게 보랏빛으로 물드니까 너무 근사하네요 중간중간 저희 땅꼬마 목소리 들리죠? 죄송합니다 왕언니 왕오빠들 실버스타 1,400원 아름다운 색감 좀 보세요 핑크 베라 핑크 베라 1,400원 로라 로라 1,400원 컴퓨터로 포토샵한 느낌나는 부용 부용 마찬가지로 1,400원 반짝반짝 햇빛 아래서 보면 펄 느낌이 나요 다육이 샤이닝 펄 1,400원 어. 핑크 샴페인 1,400원 음. 신품종 애프리코 7,000원 한스 에보니 4,200원 힐링 4,200원. 10월 30일 금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깔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상 다육이 들어오는 날 3시 이후에 농장에 속속 도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으셔서 다육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건프로도 더 바랄 게 없죠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종류의 다양한 다육이들까지 희귀 다육이, 수입 다육이, 모든 다육이들이 인천다육도서매점에 있어요 야생콜로라타 11,200원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구입 가능해요 택배가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쉽죠 네네 알고 있습죠 <웃음> 인천다육도서매 우리 모두가 정보 교류를 위해서 건프로가 다육이 유튜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00원 레드벨 인천다육도서매점 주소와 전화번호는 댓글 고정란에 올려놓을게요.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스파이시 5,600원 인천다육도소매점 사용설명서요. 인천다육도소매, 다육이 화분, 신상 옹기분 모두 포함해서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평일 9시, 일요일 11시 오픈입니다. 빼는 되지 않는 매장이에요 신상 다육이 화분도 주기적으로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신상 다육이들도 우리가 국민 다육이 부터 희귀 다육이 창종류 다육이 모든 아이들 30% 할인 중입니다 1,400원 레티지아 줄라이나 2,100원, 자라고사, 베이비핑거 840원, 라이맨칠리 840원, 블루빈스 840원, 네르파 2,100원. 석연화 금 1,400원 라이맨칠리 1,400원 국민 다육이서부터 묵은둥이 철화 종류들까지 다양하게 매장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 천천히 다육이 매장 구경하시면서 수영도 구경하시고 방문해보시면 화분과 다육이들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은 국민다육이와 창종류, 묵은둥이 그리고 다양한 화분들 그리고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뮤즐리 홍미인 자연군생 살짝 추워지기만 하면 코끝이 찡긋찡긋 춥더라고요 요즘은 몇 아이 안 남았어요? 벽어연 금 잊지 마세요 일요일은 11시 매장 오픈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별타나 시뮬런스, 조이스틀루크 금, 르노어린 금 나비봉랑 마디바 3,500원 페냐 5,600원 폴리 린제아나 신상 다육이들과 묵은둥이 모든 다육이 화분들 전부 30% 할인중입니다. 폴리 린제아나 보고계십니다. 연두연두하더니 빨갛게 아주 귀엽게 따글따글 따글 물들어가는 을려심 철화 이쯤에서 손가락 운동 한번 하실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따봉 콜로라타 연봉 인천 다육 도소매 노지에서 물잘 들고 있는 신상 다육이들 수영 멋진 다육이들 화분가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 이렇게 물들고 있구나 하는거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다육이 구입하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직접 구입도 가능하세요 다양한 다육이 들이 노지에서 키워지면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힐링 하시면서 다육이 화분과 다육이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참 이쁘구나 화분관리 하는 노하우도 살짝 되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화분과 다육이들 구경하고 즐겁게 힐링하고 가시면 대만족이죠.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건프로도 있는데요. 뭐 <웃음>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더 빠르게 다육이 영상 만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다육이 영상을 만날 수 있어요 택배 가능한 매장에서는 건프로가 영상 보내고 금세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인천다육처럼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시는 경우는 건프로가 신상 다육이가 들어온다는 날 즉시즉시 즉시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건프로 다육이 구독해 주시면 도움되는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프로 항상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우리 다육생활하는 모든 전국에 계신 왕언니 왕오빠 요즘은 해외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서도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프로 응원해 주시면 건프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빠르게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